기왕증은 없는데 교통사고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기왕증 기여도 공제 없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8나 3139 2 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교통상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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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민사분쟁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수익자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단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시간 15분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심정지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은 39분에 불과합니다. 망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거나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했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1시간 이내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흉부나 복부에 외상 흔적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의 외관이나 영상검사에서 장기출혈, 골절 등 외상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약 39분의 짧은 시간에 심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대사성 산증이 존재하였거나 의식을 소실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서 대시보드가 심하게 부셔졌으며 망인의 양쪽 무릎에 찰과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에게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외상이 대사성 산증의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데다가 만성간질환의 증상이 망인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의 요인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심정지가 발생할 무렵까지 망인의 의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번복할 만한 망인의 기저질환 등에 대한 피고의 입증은 전혀 없습니다. 법의학교실 명예교수 N의 소견서와 전문의의 의견도 망인의 사망은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른 보험사들도 이미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설령 망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에 있는 이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비록 원고들로서는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던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부검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망인에게 별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기왕증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